네 저희 엄마는 이렇게 맨날 뭐 이렇게 설정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사다리 타기다 다시 시작할게 다시 시작 아들, 딸, 우리 사다리 타기다 지금 보쌈 내기야 8천, 12,000, 16,000 그렇게 해서 우리 36,000원짜리 보쌈과 막국수를 시켜먹는다 어? 1번, 2번, 아, 네. 3번부터 해 그래 어. 이거 1번 누구? 응 어. 1번 2번 3번 연장다가 먼저 선택해 음.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이것도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웃음> 가위바위보 내가 2등? 어. 아 그러면 내가 3번 어. 엄마 내가 2번 이거 세진 어. 이거 진수 오케이. 누구부터 가? 진숙도 가야지. 어. 아, 그래? 오케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어. 나할줄 몰라. 야, 이거 어. 해봐. 잘해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웃음> 나 여기서 잘못했어. 천천히 얘 <목소리> 사기치면 안 돼. 나... 난... 아니 이 올라가야지. 왜 올라가? 서다리 무조건 내려가야지. 아, 그래? <목소리> 어머씨. <나>, <웃음> 야어얘 맞는 거야? 사기친 거 아니지? 아, 무조건 내려야나 아, 느낌이 안 좋다. 어, 내가 좀 지, 그, 아, 내가 좀그아 씨. 빨리 빨리. 누나가 제일 부자지 어 소리야? 이렇게 해서 오늘의 보쌈에 제곱 돈 많이 드는 사람은 우리 딸 아들이 1등이네 그래도 이게 적절하게 했어 오늘의 사다리 타기 끝 이렇게 보쌈이 왔어요 오늘 맛있게 드십시다 오늘은 막국수를 하나를 누나가 추가를 했어 세 명이라 여기는 이렇게 부침개도 오더라 싫어하니까 이네 많이 먹어 맥주도 있는데 드시려면 드시던지 우리 우리 맛있게 우리 오늘 맛있게 먹어봅시다 네. 대답해야지 네. <웃음> 안녕